색깔이 르잖아 색깔이 색깔이 색깔이 다르네 파란색이잖아 진짜 멋있다 나 사실 이거 오늘 하루종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상징에 산거 상... 누가 알아봐 주길 바랬는데 역시 아, 역시 달라 그 부자들만 있지. 선택할 수 있다는 색상 선택 아니에요? 맞아요 중고중고예요중고예요어 돈이... 중고예요? 대박이죠 얼마죠? 색깔 선택하면 돈더 들어 이거? 이거 엄청 비싸요 한 30만원 해요 진짜? 세 거는 어, 저 그립감이 다르구만 오늘 하루종일 환자 신장도보다 아 그래요? 이거, 안녕하세요 하셔 언제 어. 형이 막 가지고 온거야? 이것도 다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것도 사실 그거야 그 올해 작년 작년 불과 몇 개월 전이야 그 하나의 아 내, 내, 내과를 오, 오기 전이야 오기 전에 피부과 의사의 피부 어. 지금 내과 의사의 피부 어, 어. 어 전원을 들고 계신 것 같네요 알코올, 간염, 애니제임이 음. 생거 정말 의사의 직업은 공부에 끝이 없는 것 같아요. 어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이스의 하이보이요. 그러다 이제 체리콩도 갑자기 아저씨가 금닥도 아니세요 맨날 쌤들 저보고 잘생겼다잖아요 아 쌤은 안 하시구나 민호쌤만 민호쌤은 안... <웃음> 아, 잘생겼다고 안 하시나요? 아 어디야 <웃음> <웃음> 그렇게, 생각, <웃음>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대 네.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매한 비타민인데요 제가 <웃음> 이전에는 이걸 먹었었고 그 이전에는 제가 이걸 먹었었거든요. 근데 네, 얼라이브가 확실히 비타민 C가 엄청 많아요. 보시면 이제 여기 112.5mg이잖아요. 근데 이건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비타민 C가 45mg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이거를 먹었더니 요석이 생겼어요. 요석.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안 먹기로 했고 어, 그다음 먹었던 게 이건데 이건 비타민 D는 있는데 다른 게 없어서. 이기좀 딱딱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먹기로 했거든요 이게 좋은 게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요 하루에 두개 먹는데 제가 하루에 세개 먹고, 네개 먹고 싶거든요 지금 저도 이걸로 틀려봐도 돼요? 여기, 여기가 찔린 거잖아 지금 음. 좀, 좀 안쪽으로 지금 여기 찔리면 제대로 들어 오겠죠저또제 얘기 보여주세요 선생님들이랑 해보세요 그냥 여기 여기 보세요. 여기 여기 장기스. 잠... 기다제제기인가요 네. 제이. <웃음> 눌러 봐요. 네기죠알터인가요 베인인가요? 제 이름. 우리 성은 무슨 <웃음> 맞는 거 <것> 같은데. <웃음> 아, 이게 총 저... 초고신가요? 초보. 저.. 그수련이야아나 저... <웃음> 라이트 팬트리 그릴 수도 있겠다. 제목좀봐줄수 뭐 있나요? 목을 <웃음> <웃음> <웃음> 대라. 응 앉아있어도 Pain i 베인이 잘 모르겠어. told him 는 r o b a b l y in the day. So, what do you mean? Pain. How many c o n 니 e c t s do you get to? Where? 나카가 근데 무슨 뭐 뭐예요? 어? 응, 그, 과자, 우리 모나카. 할아버지가 옛날에 좋아하셨던 모나카가요한국인샌드한이인가요한국인가스 한국인가요? 아국인가오오국오가요 한국인가요? 한국인가요? 다 조금만 요 한국인가요? 요 나무가 응. 맛있다. 떨어다다맛있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안 팔아요? 몰라요. 다들싸다드있아윤있다 그냥 그냥. <웃음>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중에 잊은 네. 오일, 누유가 조금 있어요 아 네네 네그 다루고 계셨어요? 아니요 몰랐어요 네, 오일, 누유가 조금 있으니까 오늘은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네네 그냥 다루고 가시고 시간 되실 때 한번 입고 하셔서 그 누유되는 거 그것도 한번 점검 받으세요 네네 아, 이게 그냥 물을 붓는 게 아닌가 봐요. 저는 이렇게 해야 에어가 빨리 빠져요. 아, 안 그러면 한참 운행해도 에어가 안 빠지기 때문에. 아, 에어... 에, 에어를 안에를 집어 상태로 쫙 빨아 당긴 다음에 아... 여기 들어가면서 그 공기 라인을 막고는 거죠. 방금 이제 크로스핏 을 끝나고 왔는데 저는 사실 이제 크로스핏을 약간 평생 좀 평생 운동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왜냐면은, 제가 여러 운동을 해봤는데, 테니스도 해보고, 골프는 안 해봤어요. 테니스도 해보고, 여러 운동 해봤는데, 크로스핏을 하게 되면 뱃살이 빠져요. <웃음> <웃음> 어제 제가 사실 36, 36시간 근무를 했거든요. 크로스핏을 하니까 집에 가면 잘 건데, 몸 말고 당 당겨가지고, 레가 커피에서 조리퐁 먹고 가려고요. 네. <웃음> 영수증 g c o c o 안 돼. 야, 왔어. 그 이리 찍고 있는 거, 거 아니야? 어, 아, 지금 아, 찍고 있어. 핸드폰으로 안다고아내거 사네. 내거 사요. 네가 다르네. 이게 뜨거 빠르다. 나 먹자. 음. 왜 숨겨? 아, 뜨거 형이랑 그런 거아 빨리 먹으래 전복 따뜻하지? 빨리 꺼내먹어라 누구나 빨리 먹고 애 아빠 빨리 먹고 너는 먹지 말고 이지 말고 먹고는 계란 역시 애암밥 다르네 애암밥 먹어 나 밖에 없지? 오빠 밖에 없다 가슴 봐봐 이만큼 사먹고 지금 내눈접지 문을 열어버렸네? 아니야